이른 아침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송이버섯을 담은 상자입니다. 9월에서 10월 초에 13년 동안 계속 내 입박스를 봤어요. 아침마다 계속, 매일매일.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짐칸에 상자가 가득 실립니다. 이 중국산 송이버섯이 어디로 가는지 버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버스가 강원도의 한 터미널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려진 중국산 버섯 상자는 이번엔 택시에 실려 지역 버섯 판매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국산 송이는 북한산으로 둥갑합니다. 중국산그니요산 네. 북한산. 이거나 저거나 차이나도기분 아, 버섯 상자가 배달된 업체의 냉동 창고입니다. 제품에는 이처럼 원산지에 중국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판매할 때는 스티커를 제거하고 북한산이라고 판매했습니다. 역시 고속버스편으로 중국산 송이를 받은 충청북도의 또 다른 업체도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습니다. 그 나요. 여왕산, 산 어디 하죠 그러니까 이가 좋죠. 문제의 버섯 소매상들은 중국산 송이를 1kg당 6만원에서 11만원 정도에 사들인 뒤 북한산으로 속여 15만원에서 22만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아예 국내산으로 속여 판 소매상이 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송이버섯을 살 때는 원산지별 특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산 송이는 밝은 색을 띠지만 중국산 송이는 채취한 지 오래돼 되게 색이 어둡게 변해 있습니다. 또 국산 송이는 뿌리의 흙이 그대로 묻어있지만 중국산은 뿌리 부분의 흙이 제거된 상태에서 수입됩니다. 국내산 송이버섯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원산지를 속인 수입 송이버섯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채린